吃어봐 <웃음> 너무 무거워 무겁다고 行热어不 음, 놀랬잖아. 行热得不 음, 이누맛씨야 그래? 이누씨 이놈이래? 이누 진짜로? 아 무서워 안녕 엄마 안녕 엄마마. 안녕 <웃음> 주 새, 쇠요 요. 요. 주세요 주세요 새, 요. 요 세를 왜안 해? 주주주 주주주 깎아줄 건데? 주세요 하면 시 <웃음> 시 <웃음> 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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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치